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이번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은 표 디자인을 깔끔하게 하는 방법 다섯 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이런 표가 있다면 아 이거를 좀더 깔끔하게 좀더 예쁘게 만들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고급스럽고 기본적으로 깔끔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하나 보시면서 천천히 따라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 건데요 시작하기 전에 이지쌤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일단 첫 번째 표 디자인으로 바로 이렇게 색상형으로 만들어 볼까 합니다 상단 부분에 이렇게 색상이 채워져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중간 회색으로 해서 이렇게 칸칸이 만들어져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칸한칸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어떤 것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수 있다는 그런 시각적인 효과를 줄 수가 있죠 이거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요 일단 표 안에 있는 모든 텍스트들을 여기 있는 것가운데 맞춤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색상을 기본적으로 채워줄 건데요 상단 부분에 있는 테이블 디자인을 눌러줄게요 그러면 은 여기에 상단에 여러 가지 디자인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밝게라고 하는 부분에 밝은 스타일 1, 강조라고 하는 것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은 전체적으로 색깔이 싹 바뀌면서 안쪽에 회색으로 한 줄씩 되는 것을 볼수 있어요 굳이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하나 색상을 바꾸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죠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다음 상단 부분에 있는 제목 있는 부분을 색상을 채워주도록 할게요 테이블 디자인, 음영 들어가셔서 여기에 일단 기본 색상인 파란색을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란색을 선택해 주니까 확실히 제목과 내용이 확 나뉘어지는 것을 볼수 있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테두리를 전부 다 없애 줄 건데요 테두리 같은 경우에는 상단 부분에 있는 테두리 그리고 테두리 없음을 눌러 주시기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표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글꼴이라고 할수 있는데 글꼴 같은 경우에는 제목 부분은 좀 굵은 글꼴로 해주도록 할게요 저는 에스코어 드림체 라는 글꼴에서 에스코어 드림 6 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해 줄 거고요 그리고 안쪽에 있는 내용은 에스코어 드림 라이트체를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꼴 크기를 약간만 줄여줄게요 자 이렇게 만들었더니 기존에 있었던 표 디자인과는 완전히 다르게 그 깔끔하게 만들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두 번째 표 디자인은요 바로 상단 부분은 채워져 있는데 안쪽에는 하얀색으로 그리고 각 줄마다 테두리 선이 있는 형태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거 만드는 것도 정말 쉽거든요 같이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상단에 있는 테이블 디자인을 선택해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 안쪽에 있는 기본 디자인들을 또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안쪽에 색상이 없는 디자인을 써 보도록 할 거예요 색상이 없게끔 일단은 스타일 없음을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 없음, 눈금 없음 그러면은 아무 선과 어떤 효과도 없는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때 마우스로 쭉 선택을 해서 현재 어, 표의 모양이 어떤지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일단 제일 먼저 상단 부분에 색상을 또한번 채워 줄게요 이제 안쪽에 테두리를 만들어 줄 건데요 테두리를 만들어 줄 때는 안쪽에 얕게 회색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선택해서 오른쪽 상단에 테두리 그리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가시면은 이 테두리의 두께를 설정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pt로 되어 있을 텐데 이것을 안쪽 테두리는 0.5pt 정도로 설정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색상을 약간 회색보다 조금 더 어두운 거한요 정도 선택을 해 주고 그다음 테두리 안쪽 가로 테두리를 선택해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안쪽에 가로 테두리가 생긴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줄이 생기니까 확실히 어느 열에 무엇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겠죠 맨 마지막 아래쪽에 있는 선 같은 경우에는 드래그를 하셔서 펜색을 상단에 있는 이 색상과 같은 동일한 색상으로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께는 1pt 정도로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두리 아래쪽 테두리를 눌러주시면 자,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지게 되죠 글꼴도 같은 방식으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짜잔 어떤가요? 정말 간단하게 만들 수 있었죠? 자, 이런 방식으로 양 옆에 테두리는 없는 상태에서 안쪽 테두리만 있는 상태로 만들어 볼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꼭 한번 따라 만들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세 번째 표 디자인은요 바로 여기 있는 내용들마다 각자 따로따로 만들어져 있는 이런 표 디자인을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요거 만드는 거는요 약간은 까다로울 수 있어요 그런데 뭔가 좀더 세련되어 보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어떻게 만드는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각 열을 하나씩 더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중간마다 하나씩 만들어 준다 생각해주면 되니까요 연도라고 하는 부분을 드래그를 하셔서 오른쪽에 삽입을 눌러 줄게요 그리고 또한번 오른쪽에 삽입 마지막 한번더 오른쪽에 삽입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빈 열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빈 열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좁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은 안쪽이 비어있는 열들이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상태에서 전체 다 드래그를 하셔서 다시 한번 테이블 디자인 그리고 디자인들을 쭉 볼게요 디자인들을 쭉 보면 여기에서 스타일 없음, 표 문금이라고 하는 것이 보일 거예요. 자, 이것을 눌러 주도록 할게요. 톡 누르면 전체적으로 테두리가 있는 상태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저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상단 부분에 있는 텍스트는 검정색 그리고 굵은 글꼴로 바꿔 주실 거고요. 안쪽은 얇은 글꼴로 먼저 바꿔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신 후에 전체적으로 드래그를 해볼게요 그리고 양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테두리를 먼저 없애줄 건데요 테이블 디자인에 들어가셔서 여기 테두리에 가셔서 왼쪽 테두리 삭제 그리고 오른쪽 테두리 삭제해서 양 옆에 테두리를 없애주시면 됩니다 이후에는 여기 안쪽에 비어있는 이표 있죠? 이것을 전부 다 선택을 해줄 건데요. 선택하시고 Shift 키 누르신 채 키보드를 움직여 주시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드래그 되듯이 표현이 된걸볼수 있습니다. 이때 테두리, 테두리 없음을 눌러 줄게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없어져 있는 비어있는 듯한 느낌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하나하나 직접 선택해 주시면 돼요. 키보드로 드래그해서 선택 이것도 마찬가지로 테두리 이렇게 눌러주시면 방금 전에 봤었던 것과 동일한 형태의 표를 만들어 줄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안쪽에 표를 하나씩 더 만들어 둔다는 것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떤가요? 이것도 꽤 깔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번에 만들어 볼표 디자인은요 바로 제목 부분이 이렇게 도형으로 만들어져 있는 좀 특별한 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런 것들도 만드는 게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 지금부터 저랑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전부 다 표를 선택하셔서 테이블 디자인 그리고 여기 있는 스타일 없음을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있는 가로 테두리 같은 경우에는요 펜 색상 회색으로 해주시고 0.5pt 그리고 가로 테두리 선택을 해서 이렇게 가로 테두리가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는 여기 안쪽에 있는 연도, 이름, 학과, 회사명 등이 텍스트가 잘 보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텍스트의 글꼴은 일단 굵은 글꼴. 안쪽도 일단 얇은 골골로 먼저 바꿔주시고 그다음 제목이 나와 있는 이 부분에 도형을 그냥 삽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형 같은 경우에는 삽입, 도형, 사각형에서 위에 보면 은 여기 모서리가 둥근 위쪽 둥근 모서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걸 선택해서 여기에 하나씩 일단 삽입을 해줄게요 그냥 뭐 모양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색상을 바꿔주겠습니다 선 없음, 색상, 파란색,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컨트롤 시프트키 누르신 채 이동시켜서 복사. 이것도 복사. 마지막 복사를 하면 이렇게 일단은 텍스트가 입력될 만한 모양으로 만들어졌죠.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맨 뒤로 보내기를 해주시면 이렇게 제목이 보이게 될 겁니다. 자 이때부터는 어떻게 해주시냐. 바로 도형의 좌우 길이를 좀더 맞춰주실 건데요. 이거는 이렇게 대략적으로 중앙에 올수 있게끔 연도까지 맞춰주시면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더니 연도, 이름, 학과, 회사명이라고 하는 제목 부분이 도형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조금 더 특별한 느낌을 주는 표 디자인이 만들어진 걸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텍스트는 하얗게 그리고 뒤쪽에 도형을 집어넣어서 꼭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제 마지막 표 디자인은요 바로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표 디자인에 내가 이렇게 강조할 수 있는 이런 표를 또 하나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만드는 거 크게 어렵지 않아요 정말 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 저랑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서 나는 2019한 땡땡 경제학 뭐뭐 학교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보이시죠 나는 이 표에서 이 부분만 강조하고 싶다 라고 할때쓸수 있는 방법이에요 원래는 어떻게 할수 있냐면 테이블 디자인, 펜 3개 들어가서 빨간색 선택해주시고 굵기를 1.5PT 그리고 테두리, 바깥쪽 테두리를 눌러주면 이렇게 강조를 할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줄 수 있기도 해요 자 이런 방식도 괜찮거든요 그런데 뭔가 좀더 확대되듯이 보여주게끔 하려면 일단 이것만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만 드래그를 하셔서 Ctrl-C 복사를 합니다 컨트롤 C 그리고 마우스 바깥쪽을 딱 눌러서 아무것도 선택되어 있지 않는 상태를 만들어 주시고요. 컨트롤 V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표 하나가 따로 복사 붙여넣기가 되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냥 여기 딱 맞춰서 들어가면은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이제 여기 안쪽에 들어가는 이 표의 색상 안쪽에 있는 색상만 조금만 더 어두운 색상으로 바꿔줄게요. 자, 이렇게 조금 더 어두운 색상으로 만들어줬고요. 이제 이것이 조금 더 입체적으로 튀어나와 있는 듯한 느낌으로 만들어줄 건데 어떻게 해주느냐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은딱이 부분 있죠? 이 부분에 바로 삼각형 도형을 집어넣어줄 거예요. 도형 여기 삼각형 도형이 있거든요. 이등변 삼각형 이걸 선택해서 이렇게 하나 삽입해줄게요. 그리고 맨 위에 있는 노란색 꼭지점을 선택해서 왼쪽으로 이동시켜 주시면 끝납니다 선 없음 색상은 조금 더 어두운 색상으로 만들어 주면 이게 약간 좀 그림자 같은 느낌처럼 보이게 될 거예요 왼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똑같은 거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 놓고 이동시켜 준 뒤에 회전 좌우 대칭으로 만들어 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뭔가 튀어나와 있는 듯한 느낌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주느냐 바로 애니메이션 밝기 변화를 주면 이렇게 강조되는 듯한 느낌으로 만들어진 걸볼수 있고요 더 강조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 표에 테두리를 이렇게 빨간색으로 칠해주시기만 해도 됩니다. 봐볼까요? 자, 땡땡 대학교 취업자 현황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떤가요? 자, 이런 방식으로 표 디자인 다섯 개를 만들어 봤는데요. 표 디자인 만드는 거 크게 어렵지 않으셨죠? 그래서 간단한 방법으로 여러분들도 하나하나 실습해 보시면서 따라 만들어 보시길 바랄게요. 저는 파워포인트를 좋아하는 하우 이지 이지쌤이었고요. 내용이 좋았다면 이지쌤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